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촬영을 도와줄 새로운 장비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야외에서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 좀 찍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어, 이 장비를 구매하게 됐고 얼마나 잘 사용할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우선 이 장비 뭔지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 나온 장비 dji 미니 n i 3 p r 입니다. 드론이에요. 출시된지 얼마 안된 따뜻한 제품입니다. 그럼 이 제품 확인을 한번 해보고 밖에 나가서 직접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담아 있는데 비닐에 쌓여 있었어요. 우선은 제가 다 비닐을 뜯은 상태니까 그건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게 본체고요. 어, 본체는 굉장히 작고 그리고 어, 굉장히 가볍습니다. 뒤쪽에 보시면 본체 무게는 249g으로 표기되어 가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조정기가 있고요. 어, 이거의 판매 타입에 따라서 이 조정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을 끼고 사용하는 조정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들어있는지 좀 볼게요 여기 뭐 각종 설명서가 있습니다 각종 설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분의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아 끼울 수 있는 드라이버가 동봉이 되어 있고요 이외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들어있는 게 아, 그리고 여기 충전 케이블, C타입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간단한 스펙 정도를 좀 알아볼게요. 저희가 필요한 것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기체 무게는 아까 보시다온 것과 같이 249g으로 기체 표기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기본 배터리의 최대 비행시간은 약 34분 정도 됩니다. 배터리가 굉장히 가벼워요. 기체 무게하고 배터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은 음, 기체가 약간 더 무거운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만큼 배터리가 가볍습니다 그리고 최대 호버링 시간은 약 30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비행거리는 약 18k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론을 날리게 되면 은 18km를 날릴 일이 없어요 국내법상으로는 이 드론이 시야에 보일 때까지만 날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1 8 k g 를 절대 날릴 일은 없습니다. 그리고 요 앞에 요렇게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 해상도는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HDR 모드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동영상 파일 형식은 MP4와 MOV로 촬영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동영상 비트 전송률은 150Mbps 구요. 그리고 줌 같은 경우에 4K 같은 경우는 2배 줌까지 가능하고 2.7K 같은 경우는 3배 줌그 다음에 FHD 같은 경우는 4배 줌까지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조정기가 있는데 DJI-RC 입니다.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배터리 사용시간이겠죠. 배터리 사용시간은 약 4시간 정도 되고 저장 용량은 어, sd 카드를 얼마나 꼽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. 여기 보면은 이렇게 sd 카드를 꼽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두 번을 눌러서 켜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본체도 마찬가지입니다. 켜게 되면 dji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어, 여기서 다른 프로그램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거를 내리고 뭐 유튜브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바로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뒤쪽을 보면 조정 스틱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이 조정 스틱은 빼서 여기에 돌려서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존에 어 많이 사용은 안해봤지만 그래도 기존에 제가 중고로 사서 잘 사용하고 있던 다른 드론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중고로 구매한지 약한 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동안 몇번 사용은 안해봤지만 그래도 촬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기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DJI의 매빅 에어입니다 2 아니고 그냥 1입니다 매빅 에어고 여기 이렇게 조정기가 있고요 이 제품하고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중고로 샀을 때만 해도 와, 이 정도면 가볍고 훌륭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 든것 같지도 않습니다 배터리 다 껴져 있는 상태입니다. 불구하고 어, 제가 뭐 들고 있는 느낌도 안 나요 그리고 크기도 보시면은 본체의 크기는 미니3가 약간 더 작습니다 밀빅에어에 프로펠러를 다 펼치고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카메라에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본체는 미니3가 약간 더 작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겹쳐서 보면은 어, 미니3의 프로펠러 부분이 약간 더 길게 나와 있는 편이에요. 결론적으로 본체는 작지만 프로펠러 날개 부분은 좀더 길다는 거. 그럼 이제 공원에 가가지고 촬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접 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